강유진전주효가 이제 사라운드로 갑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1등 못하면 진짜 칠도 밥도 안 되는 <웃음> 네, 그런 상황 이렇게 첫 경기 승리를 거둡니다 <웃음> 강효진 참가자 오! 어 키스! 해야겠죠. 이렇게 경기를 끝납니다 음. 여기 있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명하네요 1승 1패와 2패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쵸? 어떻게 다르죠? <웃음> 갑자기 훅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웃음>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웃음>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다 들었습니다. <웃음> 이렇게 할라 했거든요. 아직 어리니까 기회는 진짜 많을 거야. 이번엔 언니가 할게. 언니 이제는 개인전이니까. 격려 같은 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일승씩을 거두고 있는 두 선수가 두 참가자가 경기 재개합니다. 전지호 참가자 대 강유진 참가자입니다. 말씀해주셨던대로 바깥 돌리기 네? 정확하네요. 놓치지 않습니다. 자. 키스는 완벽하게 뺐어요 이적구도 오! 뺀가요! 에아 들어오지 않나요? 에이. 자 이렇게 전지 참가자에게 기회가 갑니다 오늘 또팀복과 머리띠 깔맞춤을 하고 나온 전지 참가자입니다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봐요 제 색깔에 예민해서 자첫 이닝부터 뱅크샷 과감하게 출발합니다 자, 괜찮아요 과감하게 빠집니다 예, 차라리 하나도 안 맞으면 완벽하게 또 수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전 들어갑니다 득점 추가 득점을 노립니다 어아 빠지네요 아, 아.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워요. 쉽지 않네요. 자, 오스 아, 아, 네. 자, 이제는 오! 어? 어힘 어? 있거든요. 어? 잠깐만요. 자. 살아 살아 있는 요 아. 아 약해요. 풀리네요. 네, 어요 타임아웃. 타임아웃 노립니다. 3초 남겨도 타임아웃. 자. 뱅크샷! 오, 뱅크샷! 와, 력하네요 아, 들어가요! 그 어려운 뱅크샷을 성공시킵니다 넉점째 강유진! 지금 보니까 강유진 참가자가 오늘 뱅크샷을 시도해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바깥 돌리기 자 좋네요 네 코너 쪽 떨어집니다 연속 득점! 연속 3점입니다 5대0까지 격차 벌립니다 루크샷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강유진 참가자가 연습이 잘 되어있네요 아 회전 잡혀 네, 떨어졌네요 이번에는 물러납니다 네, 이제 전지우 참가자 오 끌어냈거든요 네. 마지막 회전 가능합니다 많이 받아야 돼요 가능해요 잘합니다 지금 끌어서 네. 각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득점 만들어냈어요 자 이제 5대 1이 됐습니다 강유진 참가자 전지호 참가자 넉점차자 끌림 부족해요 멀어지네요 예, 한 점은 치입니다 네. 아직까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강유진 참가자 이번 배치도 함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풀어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키스가 있는데 네. 완벽하게 그렇어요. 타이밍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100점! 들어갑니다, 득점! 이제 6점,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대요 에. 아,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오. 어, 어떤 계획인가요? 어, 유진이 언니 올려보내고 그렇지, 저희 해보이서 1승 2패씩 해가지고 강유진 참가자를 미리 올려보내버리고 어. 3명이서 해투를 한번 해보겠다 자 여기서 회전. 키스를 빼야 돼요. 뺐어요. 뺐어요. 키스 뺐어요. 네, 뺐어요. 네. 들어갑니다. 코너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오. 특전. 오. 자아 아. 실수가 나오네요. 크게 후회는 안 합니다. 제 정면에 지금 조혜은 참가자 리액션 봤거든요. 어떤 리액션? 약간 아쉬워하는 편인데 눈에서는 다행이다. 나이스. 약간 이런 어. 느낌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입으로 가리고 웃는 거 있잖아, 아... 입 가리고 웃는 거 음. 다음은 강유진 참가자 이번에 득점 성공하면 다섯 점차 이상으로 달아날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 쿠션에서 내공의 회전력이 살아. 아 살아요 아, 아 좋습니다 빨간공을 향해 네. 갑니다. 좋습니다. 득점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석점차로 추격합니다. 강유진 참가자가 여섯 점에서 도망가지 못하자 이제 따라붙기 시작하는 전주 참가자. 자 회전을 적당히 뺐어요. 됐어요. 오. 자. 아. 아, 연속 득점. 따라가요. 네. 6대사 이제는 두 점차가 됐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 상당히 기분이묘하네요. 옆에서 작전을 너무 많이 짜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치는 선수들보다 앉아 계신 분들은 더 바빠요. 아, 조건이 멘토님은 어떤 작전 짜고 계신가요? 저는 작 저는 작전 안 짜요. 두명더 짜고. 작전을 <웃음> 제가 듣고 있는 거죠. 네, 듣고 양쪽 있어요. 이 참가자들이. 한분한분 <웃음> 네, 참가자 듣잖아요. 그 작전을. <웃음>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웃음> 어이가 없습니다. <웃음> 네. 제가 다 들었습니다. 예, 혹시 50인 갈 수도 있어. 한 명이 그럼 땡큐지 예, 나왔어요. 예 예. 아니 <웃음> 이닝이. 길어지라고 그렇게 머리를 굴리시더니 웃겼어요. 어? 자, 키스를! 엿걸리기? 오, 아? 키스가 아, 나요. 키스가 오, 났어요. 났어요. 나지 않았더라면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6대 4, 두 점의 차이. 오, 이거 알수 없는데요? 자, 길게 세웠는데 타이밍 한번 볼까요? 자, 불리각이좀 커질 것 같은데? 아, 자, 네. 이제 길게 재밌어져요 이제 또 몰라요 아, 좀 죄송하긴 한데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 흰 공과 빨간 공이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자, 모여는 있는데 뱅크샵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배치예요 잘 쳤어요 얇게 네. 기가 막힙니다. 올라옵니다. 올라 올라. 자, 들어갔어요. 어아아 이제는 한 점차가 됐어요. 기가 막요 6대5 한 점차. 자, 아조금 아 분리가 커지죠? 네, 짧게 진행되면서. 3점차까지 어 이제는 강유진 있어요. 참가자도 도망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3인째 무득점 묶여있는 강유진 참가자. 1승씩을 거두고 있는 강동국 멘토팀 그리고 1패씩을 안고 있는 조건이 멘토팀인데 1승 얻고 있는 선수들끼리의 대결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갑니다 15인인까지 왔습니다 오잘 쳤어 잘 쳤어 자 좋아요 올라갑니다 야, 오랜만에 득점 합니다 아, 너무 정타가 아, 났어요 이번에는 제 스스로 조금 화가 좀난 느낌? 조건이 멘토팀 참가자들 제가 표정을 봤더니 성공하면 웃음기가 싹 사라져요. <웃음> 그렇죠. <웃음> 이렇게 에버리지가 늘어나잖아요. 한바구숨이 팔고 그럼 에버리지가 줄고 네. 일단은 1패 식을 안고 있는 참가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번 경기에서 에버리지를 확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어? 좋네요. 잘들습니다 아, 전주 참가자도 4이닝 무득점 뜻 득점 성공 아, 역시 1승을 한 이유가 있네요 두 선수 그렇죠 네. 자 문제는 어, 한 선수가 예를 들어서 3승을 가져간다 그렇죠 그러면 1승 2패 1승 2패 1승 2패가 될 수가 아, 있죠 그런 경우가 나올 수 그렇죠. 있죠 그리고 한 선수가 3패를 했다 네. 예를 들어서 2승 1패 2승 1패 2승 1패 그렇죠. 어. 자. 쓰놨는데요. 가능해요. 올라온다까요 가능합니다. 힘육 아, 들어가네요. 아! 사실 긴장해서 그런 거잘 기억은 안 나는데, 주고받고 재밌게 쳤던 것 같아요. 자, 성공하면은 뱅크샷 두 번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자, 뱅크샷 괜찮아요. 실패 한 번도 없어요. 괜찮아요. 들어갔어요. 아! 뱅크샷. 아, 오늘 말씀해 주셨던대로 강유진 참가자 뱅크샷 적중률이 굉장합니다. 백발백중. 자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길게 3리뱅크 한번 시도합니다. 오또한번 뱅크샷인데요. 어. 아이거 아, 걸리죠. 처음으로 뱅크샷 실패.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저 영혼 없는 화이팅 아닌가요? <웃음> 아, 직전에 못치면 약간 웃고 있었거든요. 요 키스가 안 난다면 네. 가능해요. 자 좋아요. 오,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좋아. <웃음> 재밌네요. 왔어요. 야. 이렇게 되면 경기 모릅니다. 자 혹시 뱅크샷을 시도한다면 은구대구 그럼요. 그렇죠. 또, 동, 또 다시 동점. 자 타구 들어와요. 들어왔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오, 뱅크샷 성공. 9. 이제 구대구 동점이 됐습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하게 되면 450만 원 그리고 우승하면 1 0 0 0만 원의 상금 1450만 원? 엄청난 돈입니다 분명히 집에 가지고 가면 엄마가 좋아할 금액이에요 <웃음> 자 끝날 수 있습니까? 뱅크샷을롤입니다 <웃음> 끝날 수, <웃음> <슬슬> 끝날 수 끝내기? 있어요 끝내기 자! 아 들어오질 않네요 이공 맞출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쳤던 것 같아요 한번더 쳐다봤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그 히든 카드를 마지막에 써먹지를 못했어요. 써야 되는데 이게 자 복도 거비를 보지 않았던 전쟁 참가자님. 방심했어요. <웃음> 어, 제가 근데 자꾸 김현수 캐치오려면 복도 거비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계속 보니까 나는 나름대로 느낌이 있는 같아요. 나름대로 또시그체처도잘 어. 만들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 네, 해 네. 주실 거예요. 오, 오, 뱅크샷으로 가요. 그렇죠. 한 번에 끝내겠다. 자 이번에도 끝내기 출발 던졌고, 결과는+ 좋아요. 결과는 살짝 빠지네요 아~ 뱅크샷의 향연입니다 정말 이제는 전주 참가자의 차례 열일곱 번째입니다 자, 자 바깥돌리기인데 확실한가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어지러워 어지러워요 자 시간을 확인하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 구대구 동점. 야. 기가 여게장 들어왔어요. 여게장. 이제 단한 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갑니다. 자 마지막 길어요, 길어요, 길어요. 아, 아, 자, 아, 이거 지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어요. 자, 들어가나요? 두 점짜리? 들어가요 들어갔어! <웃음> 이렇게 경기를 끝냅니다. 당구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전반전 네, 아는 선수예요. 마지막 경기 기가 막힌 역전승이 만들어졌어. 초반에 네. 굳이 막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무리 깔끔하게 이승으로 초반에 느낌이 좋았었는데 그 사이에 금방 끝낼 수도 있었던 경기를 제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그게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좋은 걸어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 김현석, 해설리아님한번눈 마주치고 바로 쳤더니 들어가서 2승하고 맛있게 점심 먹었습니다. 저가 솔직히 앞에서는 언니한테 좀 친해져서 어떻게 하냐 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조기구이는 제가 우승하면 못도록 뭐 하죠. 예은아 우선 가장 좋은 그림은 우리가 결승에서 만나는 건데 우승 양보는 못 해주겠다. 미안하다. 이제 후반전 첫 경기 출발합니다 조혜은 참가자의 성공 첫 번째 이닝 일단은 상당히 어려운 지금 배치를 본인이 뽑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뱅크샷으로! 음. 자... 아 은퇴하기는 좀 아직... <웃음> 아니, 아니, 뜨지도 않았는데 아니, 뭘 자, 다시 또 은퇴를 해요 이런 뭐, 뱅크샷 정도는 가볍게 성공시켜줘야 되는데 오, 진지해진 김다희 참가자입니다 자, 조금은 두꺼웠어요? 네? 자, 조반에는두 선수 모두 무득점 어, 다시 또? 펭크샷 역시 많은 손녀예요예차 없이 펭크샷 갑니다 오! 아... 오, 김대찬 어. 가자 걸었어요? 오, 기스나요오 어. 가나요? 어? 기다려요! 잠깐만요! 들어오지 마요, 들어오지 마요! 왜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들어와야죠! 들어오세요 해설위원님이랑 이제 사회자분들이 하는 말씀이 자꾸 귀에 들어와서 전 경기 집중이 잘안 됐었어요. 공배치 쉽지 않습니다. 네. 김다희 참가자. 아까 네. 뚫린. 자 괜찮아요. 가나요 어? 갔어요. 와들어 드디어 왔어요. 아 10인닝 안 넘겼네요. 다행입니다. 아 다행이다. 한 바트라면 50인닝 갈 뻔했어요. 혹시 50인닝 갈 수도 있어. <웃음> 한 명이, 그럼 땡큐지. <웃음> 예, 나왔어요. 예, 예. 자, 키스! 아! 아 자. 자, 1점 칠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자, 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네, 살아있나요? 아, 될것 같은데요. 네. 자, 네. 니다 아 자, 상대팀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괜찮아요, 오, 좋아요. 그렇죠. 전 어, 상대 팀이 너무 진심으로 응원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백샷. <웃음> 자, 자, 오. 오, 오, 오, 오. 접전이에요. 아. 그러나. 아, 이제 김다희 참가자. 표정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김다희 참가자는 상당히 멘탈이 좋은 선수예요. 네. 네. 아 보통은 저게 상대편. 도막 박수 치고 하면 음. 무너질 법하거든요. 그럼요. 자, 터프 톡구시안. 쿠션이에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내심 속상했던 것 같아요. <웃음> 아니, 해설 연출 보면서 계속 사인을 요구하고 있는. <웃음> <웃음> <웃음> 옐로 카드 나왔습니다. 심판 아니. 옐로 카드. 제가 중계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웃음> 선수가 저보고 싸인 줄 아는 선수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안 맞으면은 들어가서 저한테 투정을 부리고 뭐 개딸도 아니거든요. 저는 아버지 같진 않고요. 어, 어, 어, 자, 어, 뭐야! 어, 몰라요. 어, 몰라요! 몰라요! 어, 뭐야. 꼭 아빠한테 투정 부리듯이 약간 애러 모르겠다 싶었거든요. 그렇죠. 오. 자, 이제 김다희 참가자입니다. 아 이런, 이런 분위기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기가 쉽지 않거든요 <웃음> 김도혜 <김대회> 참가자 <웃음> 자 마지막에 <웃음> 회전력이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점수를 만들어내네요 김도혜 참가자 야,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냥 기회만 있으면 시작합니다 <웃음> 적당히 맞춰서 칠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여차면 뱅크샷으로가요 바깥돌리기 좋습니다. 키스 뺐고요. 오, 네. 네. 좋아요. 오 좋아요. 들어갑니다. 아유. 자 정확한 스리브 쿠션과 포쿠션 확실하게 돌을 만들어내야 이러네. 돼요. 짧아요, 와, 짧아요, 짧아요, 많아요. 짧아요. 아유. 이번에도 바깥돌리기. 자 우와, 우와. 키스도 뺏고. 자, 3대3이 됐습니다. 딱 저가 그, 정도,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어, 김다희 참가자 정신력 대단한 게 대기석에서도 지금 표정 변화 없이 계속 평정심 유지하고 있어요. 오, 진짜 그게 프로 선수들이 하는 거거든요. 자, 리버스 엔드 각도가 얼마큼 크게 크게 아, 아, 접혀졌어요. 아. 접혀졌어요 자, 레인샷 뱅크샷. 레인크샷인데. 올라오는 각 볼까요? 오! 두 참가자 모두 지금 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 첫 경기 반드시 좀 잡고 싶을 거거든요 오 뱅크샷 또 갑니다 와! 자 확률 좋아요 아하, 조금 더 세게 갔어야 되는데 오 뱅크샷 들어가네요 들어갑니다 2점 성공 아. 김다희 선수가 5대 3으로 앞서나갑니다 다시 또 김다희 참가자 회전. 자, 회전력이 부족해요 하지만 현재 두 점의 리드를 지키고 있는 김다혜 참가자입니다 다시 조혜연 참가자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코너에 진입해야 되는데 또 아쉬움을 남겨요 숨을 크게 한번 내쉰 김다혜 참가자 자, 괜찮아요. 각이 망설여지네요. 정확한 득점입니다. 그냥 저는 승패만 바라보고 쳤어요. 자, 밀렸나요? 아. 아. 여기서 각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19번째 이닝까지 접어듭니다. 자, 이형 어려운 거 계속 어려움을 겪든지 반전을 한번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끝점 <웃음> 있는 그렇죠. 참가자예요. 네. 또한번 뱅크샷! 자, 자, 와 드디어 성공하네요 뱅크샷! 자. 야, 오늘 경기 처음으로 뱅크샷 성공이에요! 뱅크샷이 들어간다고 해서 막 기분이 어 음. 예! 막 이렇진 않아요! 어. 저! 아! 조금 더 강했어야 되는데! 야. 조혜은 참가자는 다재다능해요! 음. 방송도 알고! 실력도 좋고! 김다희 참가자 할 때는 김다희 참가자 얘기를 좀 하셔야지. 아, 김다희 참가자요? 아, 김다희 참가자. 들어갔어요, 특죠 그냥 오직 승부로 지금. <웃음> 배 반응이 없잖아요. <웃음> 자. 아, 볼까요? 어려워요. 아, 어렵습니다. 중요한 게, 김다희 참가자는 제가 아무리 재미있 재밌... 게 하려고 운영을 해도 <웃음> 그 운영에 힘 알리지가 않아요 야, 그러니까, 어, 지금도 표정 변화. 아 전혀 없어요 사실 놀리는 것도 이렇게 리액션이 나와야 재밌잖아요 이쪽을 아예 보지를 않아 <웃음> 이쪽에 테이블에 어. 지금도 그래요 그렇죠 사실 그냥 저는 게임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괜찮은데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점이 빨리빨리 빨리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적응해 갑니다. 네. 아 키스가 나네요. 네. 나중에 되면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김연석 위원한테 김달이 상가다를 웃겨라. 한번 해볼까요? <웃음> 저,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요이게 끝나기 전에 내가 웃길 수 있어요. <웃음> 진짜요? 그렇죠. 아 한번 해보세요. 자, 모든 네? 이 사람을 웃길 때는 준비성이 필요해요. 자 안으로 짧게오 좋아요. 좋아요. 들어합니다팔대 좋아. 육까지 이제 김다희 참가자 석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 석점 안에 웃게 만드셔야 돼요. 무슨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웃음> 정확한 스리고션 위치 설정 잘해줘야 돼요. 자오와 와 진짜 아까웠어요. 김다희 참가자. <웃음> 어. 아, 아, 애매합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저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내리고 요 사인 여렇게 하고 이렇게 할라 했거든요 여기까지 <웃음> 봤으면 웃었을 건데 <웃음> 사인을 다 보지를 못했어요 김대참가자가 웃음을 참는 것에도 지금 승부욕이 올라와 네. 있습니다 유머 감각을 조금 더 키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돌리기 괜찮아요 네 표준 오! 오 이야, 좋은 참가자도 만만치 않아요 이제 한점 차까지 추격합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조혜연 참가자 아 오, 오! 키스가 났는데? 오 벌어지네요 네. 잘 쳤어요 네, 장합니다 빠질 공간 없이 들어가요 두점 차, 이제 단두 점만 남아있습니다 뱅크샷한 방이면 또 분위기 좋아집니다 자, 회전력이. 오, 마지막! 와, 와, 완전히 코너에 걸려버리네요. 9대7 두점 차가 됐습니다. 자, 좋아요. 키스가 문제인데. 잠깐만요. 자! 오, 키스 백호! 와, 들어가요. 김대 참가자, 조현 참가자. 딱한 점의 차입니다. 이 하나 치면 따라가고, 하나 치면 따라가고. 그러네. 네. 자, 길게 파이브 쿠션 공략인데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들어갔어요! 예!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아, 끝났나요? 배역전! 아니요, 10대 9죠 아니, 아니, 아니,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계속 뱅크시안 노리고 어려운 공격만 하다가 격차 벌어질 뻔했는데 이닝이 후반으로 가면서 지금 역전을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한 점! 자, 끌렸어요 끌렸어 혜전적이 어... 많아요 끌렸어 어. 아 오! 간발의 차 역전 을 허용한 김다희 참가자입니다 됐어요 들어갑니다! 진짜 동점! 아 이제 한 포인트! 두 참가자 모두 한 포인트 남았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게 하네요 1승 1패와 2패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쵸? 어떻게 다르죠? <웃음>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떡해요? 지금 이트에 집중하고 있는데 자! 걸었어! 자, 와! 아, 네. 이 공이 빠져나갑니다! 승부수를 띄웠는데! 이거 무조건 쳐야 되네? 아 어떡하지? 이런 생각 밖에 안 들었어 마지막 한점자 출발했어요 짧아요 마지막 한 점. 일단은 짧아요 아, 아 없어요 일단은 저에게 한번에도 기회가 생긴 거니까 저는 이제 열심히 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마지막 한점자 김대희 참가자 오, 좋아요. 갑니다. 됐어요. 됐어요. 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1억 경기 끝. 첫 스타트가 좋아야 되는데, 처음 너무 두드를 맞았기 때문에. 딱한 큐만 더 왔으면 한 8점 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니까 그만큼 아쉬운, 아쉽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냥 뭐 이닝 사실 이닝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길 생각만 했죠. 아이야 아직은 LPBA 아니니까 나중에 LPBA에서 보자 유진이 언 오늘 아침에 커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승해서 소고기로 갚겠습니다 이제 전주 참가자의 결승 상대를 찾는 경기 사실상 준결승전 마지막 그한 자리의 주인공 누가 될지 후반전 제이경기 시작합니다 먼저 강유진 참가자의 성공 자찍혔어요 조금은 음 초구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그 초구는 아쉽진 않았어요 파팅화이팅 어, 조혜은 참가자가 탈락이 확정된 이후에 김다희 참가자를 상당히 응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천진이 난만한 거죠 자원 맥크 더치기자오 이거는 조금 <웃음> 아쉬운데요? 아마추어 대회에서 특히나 여자 선수들 대회에서는 200만 원 넘는 상금도 없다고 하는데 450만 원이 걸려있는 경기입니다. 자 길게 엄청납니다. 좋아요. 오 네. 라인 좋은데요? 당구 어, 잘 치네요. 들어갑니다. 아 특점선공 강유진이 성취점을 만들어냅니다. 떠 돌리기. 자 우와! 키스가 아, 나나요? 키스만 아니었으면 백크셔 넣어줍니다 자, 됐어요! 네 와, 들어가요 2점? 2대1 아무래도 이제 결승장 티켓을 놓고 치는 경기다 보니까 그냥 됐죠 자, 눕돌리기 엄청난 두께를 해냅니다 성공! 야. 푸샷, 한쪽 눈을 보고 살짝 두께로 하게 됐는데. 그렇죠. 연속 득점. 조금은 마이너스에서 출발된 바깥 돌리기. 원쿠션 설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자, 너무 셌어요 음. 네. 이제 두점 뒤지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 네 조심하십니까. 코너 쪽으로 태웠습니다. 어, 글쎄요. 자, 좋아요. 응. 들어요 아 잘되웠네요 기본기를 확실하게 터득하고 있는 강윤진 참가자. 내공만 치자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바깥 돌리기를 선택했고요. 이번에는 밀리나요? 밀려요? 아하. 아. 아. 자, 대회전. 얇은 두께. 키스 뺐고요. 자, 어, 괜찮아요. 글쎄요? 괜찮아요. 어? 대라고 합니다. 오 달아나요. 4대 2까지 격차는 두 점차. 잘 쳤어요. 돌아서 잘 쳤어요. 네. 자 들어오지 않네요잘 치는 잘 치기 많이 했어요. 틀렸어요. 아니 지금 이 내공을 보내는 원 쿠션 설정과 이 속도 모든 게 조합이 좋았어요. 근데. 양이금 주심이 장구대를 조금만 더 깨끗이 닦았다면 충분히 길어질 수 있는 공격이었어요. 너 실수하면은 또 이제 결승전못 간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저를 많이 다가셨던 것 같아요 속으로. 오 이제 두 명의 참가자 모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와 얇은 두께. 얇은 두께로 성공해됩니다 이런 선수예요. 어, 그만큼 이볼 컨트롤이 탁월한 선수예요.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약간의 당점을 보정을 했지만은 살짝 오류가 나왔습니다. 아직 한 점을 뒤지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입니다. 야, 원팁에 여개전을 주고 길게 한번 세워칠 것 같은데. 됐어요. 어, 그 성공합니다. 예, 역전 성공합니다. 역전. 자, 어 강유진 참가자가 이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아, 5대 4, 아, 5대 한정을 앞섭니다. 델크가 성공하 정말 좋습니다. 음. 저는 그때도 역전했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빨리 끝내고 싶다. 제 남은 점수만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배대는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자 조금은 끌렸어요. 자,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마지막 티켓을 놓고 싸고 우 있는. 강유진 참가자의 심정이에요.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방송을 해도 떨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자, 조금은 두꺼웠지만은 더 살짝 키스나요. 예? 네? 오, 이로 기사입니다 재밌어져요. 행운을 듣죠! 야한 점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당구 치다 보면은 이렇게 없는 또 행운이 음. 한 번씩 그냥 에너지를 쭉 끌어올려주거든요. 아,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단거 더 재밌는 것 그렇죠.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그냥 뭐 솔직히 기분이 안좋다고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행운의 득점이니까. 오. 자 옵니다. 아. 아, 행운의 득점이고 연속 득점을 실패. 김다희 선수가 넉점에 뭐 올린 지가 꽤 됐거든요 지금. 사이닝째 지금 사 점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또 뭔가요? 뭐요? 예와 행운이 따를 뻔했어요. 강유진 참가자 회전 자, 조금은 끌림이 많이 전달됐지만은 오 돌아서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네. 칠대4 격차 석 점처럼 만들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 이제 결승행까지 넉 점만 먼저 만들어내면 됩니다. 맞은 당점 회전 끝까지 회전이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도나요? 아! 아, 아 내공의 속도가 약해요 이제는 석점의 격차입니다 김다희 참가자 자, 큐를 살짝 세웠다는 것은 조금 더 길게 만들겠다는 의도인데 와! 아유, 곧바로 성공하네요 따라가요? 정말 좋은 샷이 나왔습니다 자, 두께와 당점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자, 키스는 뺐지만 은 자, 이런 부분이 아, 밀리네요 키스를 빼기 위해서 많은 두께를 갔을 때는 내 장점을 조금은 빼 줘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음. 음. 자, 확실하게 키스 배대 시키고 좋습니다. 돌아서 들어 갑니다. 8 대요. 이제 강유진 참가자는 석점 남았습니다. 자, 이번 접돌리기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좋아요. 에서 어떤 각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들어갔어요. 드대어어 이렇게 되면 결승전 상대 강유진이 그 자리 차지하기까지 두 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야 과연 결승전 집안 싸움이 되느냐. 자 강동국 멘토 지금 이빨이 고요 지금. 지금 만약에 집안 싸움이 되면 멘토 상금 5 0 0만원 확보거든요. 아, 그러면 저희는 안 좋아요. 왜냐면 또 김현석이 형한테 고기를 안 사실 거기 때문에. <웃음> 자 갑니다. 자, 여기서 멈추네요. 아 9대5에서 멈에서다딱 아, 아 걸렸어요. 올리고 말았어요.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계속 그런 조바심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상당히 까다로운 배치인데. 자, 당점 위쪽으로 잡고 던졌어요. 자. 아. 아, 투쿠션이죠. 아, 투쿠션. 경기 재밌어집니다. 지금 이 부분은 김다희 참가자에게는 엄청나게 짐 행운이에요. 자, 야,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가요. 살짝 기대면서 아 다음 공격 아,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네요. 아 어려웠죠 지금. 네? 이제 두 점만 남겨두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인데 야. 쉬운 공이 올 리가 없죠. 자 여회전을 주고 미래야 되는데 오른쪽 정회전을 줬어요. 여회전을 음, 했었어야 되는데. 자, 에이, 아. 왼쪽 회전을 줘야 되는데 지금 여회전 줬잖아요. 지금 여회전 줬어서 잖아요아 <웃음> 왼쪽 회전이 정회전이었어요. 여회전을 <웃음> 줬어요. 그래서 잘못된 어,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자저 레디슨. 저 배터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웃음> 강현진님 상가자는 단골을 잘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뱅크샷을 노리질 않아요 네. 확실하게 1점을 맞추고 나서 다음 포지션을 띄우겠다는 걸봐 그러네요 자. 자 이렇게 10대 7이 됐습니다 이제 딱한 포인트 남았어요 차분함을 유지하는 과정이 정말 멋진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야, 자. 자, 상책에서 돌았어요. 같이 가요. 오, 같이 가는데요. 같이 가요. 오, 어, 끝까지 볼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마지막에 올라오나요? 가나? 가나요? 가나요? 와, 야게요. 멈춥니다. 와! 숨 막혔죠. <웃음> 빨리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게 제 마음처럼 안 되니까 어찌 보면 김다희 선수에 대한 마지막 배려할 수 있어요, 지금. 얇게? 자, 괜찮아요. 네, 키스는 났지만 은그 자리에 잊었구잘 머물러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네 이거 두점 밖에 남지 이거... 않았어요, 김다희 참가자도 세점 남았어요 아니, 김다희 참가자랑 강유진 참가자랑 아, 두점 차이라고요? <웃음> 두점 차이라고 자. 어? 와, 아, 아, 욕심 파서... 욕심이에요, 욕심 아 여기서 끝낼지 열다섯 번째 이닝입니다 자,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들어갔어요! <웃음> 결승전으로 가는 참가자는 강유진입니다 네, 강동국 멘토 이빨이 이렇게 되면 강동국 멘토가 집안사. 집안싸움 만들어냈잖아요 그 얘기는 멘토 상금 500만 원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와, 와 축하드립니다 그냥 생각 없이 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기도 하고 최대한 좀 머릿속에 생각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독이 된 거죠. 예은 선수하고 같이 시합을 하, 할 때는 그때는 조금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저랑 치니까 갑자기 컨디션이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온 느,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긴장을 엄청 많이 했어요. 초반에. 자, 이렇게 4라운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결승, 5라운드에 진출한 두 명의 선수에게는 무려 4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오아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450만 원에 만족할 게 아니죠. 천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참가자는 단한 명입니다. 그 결승전 무대 저희가 잠시 후에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5라운드에 다시 오겠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원하시던 대로 두 분이 다 올라가셨네요. 근데 뭐 저랑 저랑도 함께 했던 시간이 있으니까 두분 중에 아무나 우승하셔가지고 저 맛있는 것좀 사주세요. 저희 보고 편안하게 하던 대로 치라고 말만 안 했었으면 저희가 저희를 그렇게 말안 하고 이제 꽉 잡아놨으면 결과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결과는 이렇게 안 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사실 조금 들어요. 그래도 이제 끝까지 저희를 믿고 저희를 가르쳐주시고 좋은 기억을 남기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아쉽긴 해요 아쉬운데 뭐 이런 이벤트 뿐만 아니라 뭐 시합은 이번 한두 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가려면 저번에 예, 멘토팀과 우리 팀과 한 명씩 올라가서 예,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또. 분위기 자체가 모든 게임들이 우리한테로 이렇게 운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어요. 같이 우리 팀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예. 좀 따릅니다. 끝 <웃음> <웃음> 현재 동점 상황.